새벽 품새 나란히 서기 기본 준비 범석이 아래 손날 해쳐 막기 앞굽이 앞차고 두번 지르기 범석이 아래 손날 해쳐막기 앞굽이 앞차고 두번 지르기 앞굽이 목 제비품 안치기 손목 젖혀내며 몸통 지르기 기합 뒷굽이 안팔목 금강 바깥 막기 당겨지르기 몸통지르기 학다리석이 작은 돌적위 앞구비 옆차고 팔꿈치 표적 앞치기 뒷굽이 안팔목 금강 바깥 막기 당겨지르기 몸통지르기 학다리석이 작은 돌적위 앞굽이 옆 차고 팔꿈치 표적 앞치기 뒷굽이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앞굽이 눌러 막고 거들어 세워 찌르기 뒷굽이 손목 밑으로 빼고 얼굴 등주먹 바깥치기 앞굽이 몸통 찌르기 기합 가위 막기 앞차고 두번 지르기, 가위막기 앞차고 두번 지르기 바로.